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신호위반하여 도주하다가 가로등에 부딪혀 즉사하였다면 중과실이어도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89나 37262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의 이름, 신호위반을 하였는데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순찰차에 발견되어 정지 지시를 받았으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다가 자반대 물건을 송기하고 피지자들이 차량을 쫓아오며 정지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당황한 나머지 도주를 계속하여 위 시장으로부터 200m 떨어진 북 로타리에서 전방주시 태만 및 과속 등 운전부주의로 말미암아 충돌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 사고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위 범죄행위도 이 사건 보험 사고 발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것이니 이는 이름 위약관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위 면책약관의 하나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당해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야기된 것과 같은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때에만 보험자는 면책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예컨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도 면책될 수 있도록 규정된 이 사건 보험약관은 그 범위 내에서는 위각상법의 규정에 위반되어 한정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쟁점 위 망인이 사고 당시 본인이 상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위 망인은 사고 당시 교통경찰관의 적발과 물건을 송개당한 피해자들의 추적을 피하여 충분히 도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하에 계속 운행 중위 사고를 일으킨 것인지 본인의 상해를 무릅쓰고서라도 도주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변상하는 것이 스스로 상해를 입는 것보다 위의 망인에게 유리하다거나 즉, 피고가 망인에게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즉, 경제적 사정이 너무 어려웠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지 않았다거나 달리 위 망인의 상해를 무릅쓰고서라도 도주하여야 할 중대한 사정이 있었음을 즉, 망인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중지된 자 등임에 대하여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즉, 피고가 입증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